당신들은 욕망에 패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덕의 사슬과 사회의 강압에서 이긴 것이죠 이성과 양심에서 해방된 것은 특권이자 혜택 즐겁게 지내고 자유롭게 만끽 원하는 것을 담아서 그것이 대자여의 본질이고 대자여의 습성입니다 벌써 죽은 거야? 이정도로?